너구리게 얻는... 오! 이때다다다 자, 기리는 너구리... 여러분, 이게 바로 기리는 너구리입니다! 자, 기리는 너구리 이벤트 기리는 거대 너구리 이벤트입니다, 이게 허허... 한한 달... 한 3주가량 이벤트라고 일단 게임에 접속하면은 가이드 퀘스트 달전하기가 자동 지급된다 대표... 이게 얘랑 대화해서 대표 캐릭터 설정 대표 캐릭터를 설정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덤바템 북쪽에 출몰할 길이는 거대 노고리를 혼내주세요 마비노기 시간으로는 매일매일이겠죠? 덤바 북쪽 선문 근처에 출연한다 얘를 잡으면은 이상한 이에카 솜사탕을 얻을 수 있다 최초 1회 타격시에 이에카 솜사탕을 얻고 그 이후로 10회 이내로 타격시에 특별한 채집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획득한다 펫같은거는 타격 횟수에 포함이 안된다 하네요 하이드라라든가 이런것도 타격 횟수 포함 안되고요 진짜 몸으로 그냥 때려야 되는거예요자 여튼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 특별한 채집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로 갖다 만들면은 이상한 이외카 채집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특징이 이거네요 기본 채집도구의 채집 확률 증가 랜덤 보스 내구도 추가 오 랜덤 보너스 내구도 추가에다가 체질 확률 증가. 그냥 수제로 만든 것반더 좋겠죠, 그래도. 알반 해로인 효과가 중첩되지 않으며 다른 체질 확률 효과가 중첩된다고. 아 이럴 수가. 아 요일 효과랑 다른 뭐 풍년가 효과랑 중첩된다는 거네. 자 다음 거 추석 연휴 온타임 이벤트야. 자 온타임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일일부터고요 접속만 하면은 이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짜라락 준다는 건데 매일매일 접속해야 하는 거예요 1월 화수 접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데카의 전투 경험치 포션션 나왔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인챈트 보호 포션이나 벨트의 엘리트 미션 저거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든다 저거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드니까 저거 두 개를 쌓이네요 너구리인지 뭔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벤트 퀘스트 여기 네요 달을 쫓는 아이 혹시 덤바텐에서 달님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을 아세요? 전 알고 있지요 헤헤. 빨리 절조차, 절 찾아와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금방진 놈이 짜식 얘기를 했네요 우리 밀레시안들은 이미 과거에 널뛰기를 통해서 갔다 왔건만 여기 있네요 어디 의상이나 보자 아 이분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자, 달을 쫓는 아이라고 해서 귀엽게 생겼네요 얘입니다 얘 유저 아니에요 얘예요 달을 쫓는 아이 얘기해볼까요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전 매일 밝게 빛나는 달링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두갈대 근처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나쁜 너구리에게 아빠가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이상한 유액카 솜사탕과 아빠의 물건들을 뺏기고 말았어요 정말 정말 나쁜 놈 흠. 아차 아빠가 험한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전 빼앗긴 물건을 모두 소중해서 꼭 되찾기 전에는 집에 갈수 없는걸요 그래서 제가 제게서 빼앗은 이상한 이외카섬사탕을 먹고 갑자기 커다래진 너구리들을 쫓아 이곳까지 오게 된거예요 그런걸 아빠가 줬단 말이야? 그런 먹고 커지는 아이템을 아빠가 줬단 말이야? 안 그래도 성질이 사나워 어떻게 물건들을 되찾아온 적정이었는데 이제 덩치까지 커졌으니 괜찮으시다면 성문 근처에 있는 길리리 거대너구리에 대해서 빼앗긴 아빠 물건을 찾아 주시면 안될까요? 자 도와준다 오케이 알겠어 자, 이러면 이제 퀘스트는 승낙한 거고요. 이런 이벤트 문제 있는 게 우선 알려진 바로 하루에 한 번만 10회 팔수 있고 그게 현실 하루라는 문제이고 완성되는 거 성공률제야. 와, 진짜 이번 이벤트 빡세구나. 하루에 10번밖에 안 된다고? 10번 때리는 거? 근데 그 10번 때려가지고 일정 확률 이내로 나오는 아이템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일정 확률로 왔다 성공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아이템이라고? 어메, 참, 게임 힘들게 한다. <웃음> 너구리는 지령서로도 안 뜨고, 직접 체위에 찾아다녀야 되고, 뜨는 시간도 채널마다 다 틀리다고? 그리고 뜨는 시간도또 다르면 또, 어떻게 하라? 야, 그럼 지금 돌아다녀야 돼, 지금? 15채, 15채? 자, 15채 15채널. 15채널. 너구리에게 얻는, 어, 여기다, 여기다, 기다 자, 길이를 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길이를 너구리입니다. 자, 때려야, 때려. 이따. 열번 때려야 돼. 한 번. 한 번. 자, 두 번. 세 번. 에너지 좀 많은데? 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죠?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한번 더, 한 한번 더. 그렇지. 아. 여러분,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너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때려놓고 그냥 감내는데, 매너가 없을 때 그냥 다 했어도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냐. 그치? 스매시 한 대만 때려보자. 어? 뭐야? 오? 우와. <웃음> 와 뜨는 시간 짱 짧아. 너구리 피가 많아. 피통 많아요. 그쎄서열번 충분히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제보 이어하면은 현실 시간으로 하루 아 너구리는 자주 뜨는 것 같다 대신에 짧다 라고 하셨구요 너구리에게 얻는 재료는 바로 거부리고 아 거래 불가야? 그럼 이거 팔기도 힘들겠네? 자 여기 나온 아이템들은 이겁니다 일단 이상한 섬사탕이 나왔구요 먹으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일단 아직 안 먹을게요 망가진 날 핸디크래프트 스킬로 뭘뭘 뭘 수리할 수 있다 망가진 자루 목공 스킬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다 방지 스크린, 방직 스킬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다 와 이거 되게 수리를 해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다 하네요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하루에 10개밖에 안 뜨거든요 자 일단 한번 말라운 게 한번 제가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금 먼저 하겠습니다 퀘스트 보고 하라고요? 퀘스트 뭐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이상한 이외카 솜사탕을 대체해서 다시 한번 달쫓는 아이랑 대화해 보겠습니다. 어 되면 이거 하면은 이상한 이해가 기운이 담긴 조각 한 개랑 경치 포시 경험치 열매 나오네요. 아, 여기에 이걸 보면 서해야 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거 퀘스트를 받으면요. 이벤트 퀘스트가 날라오는데 이거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내가 방막 목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뭐 방직 먼저 해 가지고 재료를 날릴 수 있단 말이야. 하루에 열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이벤트라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고마워요. 아, 저 뽀뽀한 아 안에서 큰일 날뻔 했네, 이거. 거기다 성공률도 99%가 아니라고요? 아, 맞아요. 그 예쁜 빛깔의 솜사탕. 아빠와 저와, 아빠가 저와 제친구들이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너구리 다 먹지 못한 모이네요 어, 감사의 의미로 솜사탕 가운데 드릴게요. 자, 임무 완수를 한번 눌러보면은, 자, 뭔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경험치 상승포이 열매 나왔구요. 이외카 기운이 담긴 조각? 자 이상한 이외카의 기운이 담긴 조각 매직크래프트를 스킬을 사용하면 특별한 체집각으로난 채집도구를... 매직크래프트가 F랭크인데 어 좋아 좋아 어 물뜨거운 사이에 좀 약간 모였구만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인 캐스팅까지 있어요 나, 굿조아굿조아 아니 두개 만들어서 파는게 낫나? 아 이럴때 만들자 그래 이럴때 만들어야지 언제 만들겠어 가봅시다 어 89%까지 올랐어 엄청 올랐네 이거 파티 필수네 자, 여러분 지금 수리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거래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뉴트 서버에서 겨, 거래 가격이 얼마나 는지 봅시다 우와 한 개에 25만원이야 우와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건요, 지금 팔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망설일 필요도 없어 어차피 나중에는 또 재료 수급돼서 또 싸집니다 지금 당장 파십시오 이런 건요, 제가 여태까지 마비노기 하면서 겪어온 결과, 나오는 대로 족족 팔아줘야 됩니다. 이거 심지어 25만도 이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망가진 날한 개라, 은판한 개라고요? 아유, 진짜 귀찮다네. 은판 어디 가서 얻어와 또. 아은 음판 사야 돼. 은판 시세 또 오르겠네. 아이고. 이벤트, 여러분, 이벤트는 여러분들,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벤트를 보시면서, 이, 이 돈과 물품이 수급되는 그, 그물 흐름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줄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 바짝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이때가 여러분 돈줄이에요 여러분들 내말 명심해라 근데 은판 어디갔어야 있다자 은판이랑 망가진 날와 이거는 파티를 해도 10%밖에 안 오르네요 날 4개 갑시다 10% 올랐습니다 갑시다 야알건 되게 어려운데 내가 랭크가 낮아서 그래 아 비랭크 자 수리된 날 이거는 거의 얼마일까요 이거는 얼마일까요? 20만! 자, 이것도 가격 쭉쭉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가격을 저도 5천만 싸게 해서 올려, 팔아보십오 파세요! 파세요, 여러분들! 나오는 족족 팔아! 팔아, 팔아, 팔아! 어? 이거 심지어 소리된 자료도, 이것도 불안한데, 이것도 왠지 자, 팔아, 팔아, 팔아! 팔아버려, 팔아버려! 종종 팔아버리세요! 바짝 돈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가족한 개를 위해서 방직으로 쓰련된 오케이 내가 일가금 만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만들어왔지 자 99% 갑니다 어 99%네 그래도 오케이 자 이건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한번 야 20만이네 기본 다 지금 제가 가격 올린 것들만 해서 팔면은 50만에다가 4 0대에다가 80만에다가 지금 120만 벌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다 팔리면 이거 다 팔리면 12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야 지금 돈벌이 짭짤하다 지금 이벤트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당분간 던져 안 돌아도 되겠어요 저는 이것만 해서 팔아, 팔아도 먹고 살것 같아요 일단 퀘스트를 깼고요자 한번 다를 쫓는 아니라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와 아빠만큼 강해 보인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무척 빨라요 <웃음> 이 물건과 이상한 이외카 조각이 위해서 매직크래프트라는 스킬로 뭔가 좋은 물건을 마구마구 마구 만들 수 있다더라.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싫어요. 안 해, 아안 해. 자, 이게 이상한 이외카 달 조각인데, 이것도 거래 가능인가? 이거는 거래 가능 아니겠지? 아, 이거 아니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 특별한 아이템,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최집용 당금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이름은, 이상한 이외카 체집용 단검이고요 어, 뭐, 내구력은 내구력은 높은데, 어, 체집 성공 확률 10% 증가. 이거 되게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해봅니까? 아, 성공 확률이구나. 종이 양 체집할 때 좋다라는 의견이 있구요. 장작력 도끼입니다. 자, 이것도 체집 성공 확률이 10 증가에요. 10%인지 10, 10 증가인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똑같네요. 일단 다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체질 확률 10 증가 야금술은 확실히 좀 약간 땡기네요 수리비는 야금체랑 비교했는데 같다고 이렇게 재보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벤트 너구리 이벤트 초보들도 좀 운이 좋으면 돈벌긴 쉬울 것 같아요 딱히 어렵진 않아요 일단 어렵진 않은데 랭크가 혹시 높다는 게 약간 조금 단점이네요 물량 같은 게 하루 10번 이하라고 해서 만들기가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돈 벌기는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뭐 엄청 빵 터트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좀 약간 그래도 돈 벌이 할수 있을만한 그래서 이번 이벤트 알아봤고 전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 다른 패치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